현재 뭐가 되요첫 번째 형태 봐봐 형태 현재의 형태는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다어론주어가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다이떻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형태 쓴다? 어떻는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다? 어떻게 쓴 자, 다시 한번.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근데비급은 어디에 걷졌다 현재에 걷다 그래서 시점은 뭐로 본다? 현재시점으 뭐로 본다. 이게 아, 핵심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해석이 나온다. 그럼 해석의 의미는 어떻게 된다? 뭐뭐 해 왔다. 물론 계속 중법이지만 뭐뭐 해 왔다 라는 뜻이 주로 쓰이고 뭐뭐 한 적이 있다 라는 뜻도 쓰이고 그죠 뭐뭐 한 적이 있다. 또는 뭐뭐 해버렸다. 이건 결과적 요법이에요. 뭐뭐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인 건해왔다 보통 이제 기숙적 법일때요걸 쓴다. 뭐뭐 한 적이 있다는 주로 이제 경험적 요법일 때 쓴다. 해버렸다는 보통 결과적 요법일 쓴다. 그 다음에 뭐뭐 했다. 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뭐뭐 했다 하면 이건 완료적 요법일 수 있는 거다. 그럼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단서들이 있긴 해요. SINCE가 신스, 나온다든가 ALWAYS가 나온다든가 요런 것들이 나오면 뭘로 본다? 현재완료로 봅니다. 그래서 잘들어라 차이점이야.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시대와의 차이점이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제가 과거와 현재완료일 때뭘 비교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큰걸 비교해야 돼요. 뭐냐면 얘 예, 과거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과 현재완료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 먼저 과거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정볼게요 어고, 뭐. 이거 나오면 100% 과거시대로 정야돼 어고, 뭐. 또뭐 있죠? 어, 된 같은. 그때 또뭐 있어요? 어, 인프로스 연도 잘봐 인프로스 연도가 나오면 100%야 어, 무조건 과거야 근데 알고 있는 예스터데이 같은 거 예스터데이 알겠죠? 예스터데이 나오면 무조건 과거시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실까요? 너 언제 뭐뭐 했니 할때 의문사 웬이 나오면 의문사 뭐가 나왔다? 웬이 나왔다 이것도 과거시 됩니다 의문사 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옛때 뭐, 타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ince. 그 다음에 for 알아도뭐 많은 동안 할때 s i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always 이런 거. 나오면 현재 할 일시에 여줘야 돼요. 또 하나 뭐야? ever before, ever. ever, never before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네. 또 once 같은 단어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twice 요 이제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 yet나 already 정도가 있다. 자, 요거. 기억해. 빨리 기억해. 과거와 현재알료는 이걸로 구분해. 이걸로 구분해. 과거 시점 반드시 과거 시에 써줘야 될 경우 과고 현재알료 시 써줘야 될 때인데 결국 핵심은 뭐다 얘네들 가지고 조정한다. 얘네들이 왜 보고 리모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나 나오면 반드시 뭘뭐 써? 과거시제 소주. 그래서 이 어구하고 구별하는 게 뭐가 있어? 현재완료는 비포가 있잖아. 뜻이 똑같잖아. 전에요것도전에 전에. 어구만 하면 과거시제. 비포가 나면 완료시제 소주. 알겠어? 다시 한번 현재완료는 형태와 구 번째 과거와의 차이점. 과거시제와의 차이점만 알아두면 되는데 형태는 주어가 he, she, it 나왔을 때만 해제요. 나머지 다 해보죠. 해보피 그래서 현재완료 우리 쓴다는 얘기는 의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기가 현재 완료다. 여기가 현재 완료다. 알죠? 겠요 구분점 여기 딱다 있어. 여기안 다했잖아. 오케이. 그럼 해서 어떻게? 뭘해왔다 계속 뭘한 적이 있다. 뭘한 일이 있다. 경험. 뭘 해버렸다. 결과. 뭐 했다. 완료. 과거 현재 완료 차이죠? 부산 구별한다. 시간 부산으로 구별한다. 됐죠? 요거 타이포 인사. 됐네요. 이제 그지? 강희님께서는표소